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가다보면 해상의 암초 위에 약간 특이하게 생긴 시설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검은색 바탕에 가운데 빨간 띠를 한것 같은 이것이 무엇인지 직접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곳에는 물고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낚시해도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등대는 방파제 끝에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배들은 항상 방파제 끝에 있는 등대 사이로 통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양쪽 등대 사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방파제에 충돌하게 되겠죠. 야간에는 등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얀 등대는 녹색, 빨간 등대는 홍색 등화를 점등합니다. 이것은 항만에 입항할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빨간등대, 왼쪽에는 하얀등대를 보고 들어와야 합니다. 노란색 등부표는 해상에서 구조물이나 준설 등 해상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레저보트들은 이런 시설물 가까이 접근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녹색 등부표는 흰색 등대와 같으며 홍색 등부표는 빨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지금 보이는 녹색 등부표의 오른쪽으로 항해를 해야 하며 왼쪽은 위험하니 통행금지한다는 표시죠. 이렇게 바다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배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군요.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드디어 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암초 위에 등대가 세워져 있군요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여기로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검은색 바탕 중앙에 빨간색 띠 같은 것으로 도색하였는데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기구를 점등한다고 합니다 배들이 다니는 항로에 암초에 설치하는 선박충돌방지용 등대라고 하는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낚시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수심도 좋고 물고기가 많을 것 같은 곳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곳은 갑자기 해상 날씨가 변해 파도가 세지면 매우 위험해 진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등대나 암초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만약 길런등대나 암초에 올라가서 낚시 같은 걸 하게 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네요. 1차 적발시 75만원 2차는 150만원 그리고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유없이 올라가서는 안될것 같네요. 가까이서 보니 구조물이 상당히 크고 높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